제품이 왔을 때 다이아몬드 컵, 그라인더가 이렇게 있죠. 그러면은 요... 그 면치 할 부분 마이터 컷할 부분에 그 깊이를 조준을 할수 있는 이 볼트를 먼저 풀러주세요. 이 볼트를 먼저 이렇게 살짝 조절이 될수 있게 편하게 풀러주시고 자그 다음에 라인더를 연결을 합니다. 연결을 합니다.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방향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나아가는 방향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잡는 게 편해서 이렇게 연결을. 합니다 만조를 꼭 끼워 주셔야 돼요 안그러면 이 컵이 여기에 닿니까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쉽게 빨리 고장 날것 같아요. 그 만조를 항상 여기 한개 깊이 만큼만 장착을 해 주시고 다이몬드 컵을 장착을 했습니다. 자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컵을 이제 장착을 했을 때 여기에 예 닿게 됩니다. 이게. 예, 이 깊이만큼 넣어 보면은 여기에 딱 닿게 돼요. 그게 이제 한계점이죠. 그 한계점을 연필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. 이렇게. 자, 그럼 영점 조절이 된 거죠?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이터 컷을 하셨잖아요 그 깊이가 뭐 2mm면 2mm 1.5mm면 1.5mm 1mm면 뭐 1mm 그한거 자기가 먼저 마이터 컷을 한 거에 그거에 메탈 글라스 연마기를 요게 이제 다이몬드 컵이 세팅이 된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도 되고 이렇게 도 되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선 라인과 똑같이 일직선으로 해서 장치를 세팅을 했습니다. 예. 딱 눌러 보시면은 더이상 움직이지가 않아요. 딱 그렇게 하면은 그 깊이만큼 갈리면서 면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요 옆에 요 라인 또 한번 그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자 그거 설명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마이터 컷을 하고서 이 면을 이 메탈 글라스를 한번 정리를 했어요. 했는데 조금 두꺼운 거 같아. 조금 얇은 거 같아. 그러면은 요 사이에 요 선을 보고서 조절을 해야 돼요. 요거를 가지고 그걸 보고서 조절을 한다고 하면은 아주 일정하게 뭐 1mm면 1mm 1.5면 1.5, 2mm면 2mm 이렇게 면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시공이 가능하다는 거 제품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보니까 어, 면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고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처음에 테스트를 할때이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 면이 조금 많이 더갈리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밀면 조, 좋은데 이 기계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갈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스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어 시작한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게 아니고 이 라인 있죠. 이컵 라인에, 예, 네, 컵 라인으로 이제 정리 작업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시작점이 되겠죠? 그러면 그라인더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뒤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, 그럴 때는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고 이 손잡이를 잡고 여기를 밀착시킨 다음에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. 최대한 이쪽으로 가지 않게.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아까 시작했던 그 부분에 다시 거기서부터 밀고 가게 되면은 면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끝선 처리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 끝에도 여기 가이드가 요요 여기에 요, 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끝선에서 이렇게 밀고 나갈 때는 사선으로 미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또 끝에 여기에 힘을 주고서 이렇게 밀어야 됩니다 이렇게 끝에 이렇게 밀게 되면은 여기도 일정하게 나오고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나오는 거.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이 어, 제품 정말 야무지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그리고 테스트도 해봤고 사용도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품이 좋아요 좋고 만족스럽고 결과물도 좋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어, 그라인더를 꼭계양거를 써야 된다는 거. <웃음> 그게 좀 아,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메탈 글라스 제품 중에서 지금 사용하는 제품이 어, 그 레이저 거치대 카운터 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두 제품이 정말 좋아요. 네. 그 카운터 싱크를 제가 사용을 하면서 그 느낀 거는 그라인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라인더가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뭐 떨림 이런 거에서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반응을 하기가 어좀 위험합니다. 그래서 속도 조절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 떨림도 덜하고, 그 다음에 열 발생도 훨씬 적어요. 그 그라인더 rpm이 12,000이에요. 12,000 rpm인데 타일 날도 12000 까지만 견딜 수 있게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열에 취약합니다. 속도가 빠르면 열이 금방 받고 해서 제품의 변형이 되기가 쉬워요. 그리고 타일날도 어좀 공냉식이죠. 식히면서 이렇게 하면은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 그라인더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날이, 뭐 면치 할때는 어, 마이터 컷 할때는 그 그라인더를 그 한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날이 열이 받아서 음, 불꽃이 일고 그러면 또 벽돌에 갈아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열에 취약합니다. 속도 조절되는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시면 은 조금 더이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물도 지금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라인더를 좀 다양하게 장착할 수 있게만 제작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네, 저는 무조건 사용할 것 같습니다. <웃음> 그래서 지금은 계양 그라인더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네, 제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속도 조절 그라인더가 맞게끔 만 제작이 된다면 네, 판매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메탈글라스 어, 이름이 좀 긴데 다이아몬드 연마변치기 가이드장치 마무리 다듬기용 이 제품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, 타일 선배님들 선배님들 음,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